아이고, 잘게! 아이고, 잘게! 이러면 y o u name 이름이 똑같은 김나영 님이 모델인 이니스프리인데요. 손편지 보내주셨고 이니스프리 블랙티 라인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가벼운 제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전용 화장솜 이걸로 팩처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9월까지 저는 여름 제품 쓰는 편인데 9월까지 되게 산뜻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산, 송이, 모공, 클레이 마스크가 이렇게 치부형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쿨링 효과도 있고 각질도 제거하고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여기 우산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니스프리 로고가 있네요. 이니... 이니...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콜린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파자마예요. 이렇게 귀여운 포스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소매에 이렇게 오렌지색 포인트가 들어간 여름용 파자마예요. 바지는 반바지예요. 많이 짧지 않아서 괜찮고,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봄갈용. 이고 얘도 이렇게 접으면 소매가 이렇게 귀엽게 돼 있어요. 바지는 그냥 기본 긴바지예요. 이렇게 편하게 고무줄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은품인 것 같은데 얘네 두 개가 같은 거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 너무 예쁜데요? 저 이거를 사지 않았는데 헉, 이렇게 휴대용 손소독, 손소독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게 컬러별로 향도 다 달라요. 이거는 제 지인들한테 선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용도 소독 티슈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 쓸수 있는 소독티슈예요. 너무 괜찮다. 근데 이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풍성한 선물을 보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콜린스. 오늘은 얘네들을 넣어서 채소 오븐구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 통해서 받은건데 에브리데이 시즈닝이라고 소금, 머스타드시드, 블랙페퍼콘, 코리안더 어니언, 갈릭, 파프리카, 칠리파우더 이렇게 여러가지가 들어있는 시즈닝인데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마늘을 넣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맛있어. 드십시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 무지. 우리음음 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음. 보다 음. 음. 음. 음. 오늘은 소금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구로입니다. 가운데가 비었어요. 음. 맛이 느껴져? 음, 맛은 좋은데 좀 짠데? 짜? 어, 내가 짠걸 모르겠어 지금 많이 짜? 와. 소금 타네, 내고가어 이야, 이 포트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어? 응? 우왜그러왜그지애 응. 나. 안 돼. 살쪄 애써 지금살 빼놨는데 또살찔거야 미안해. 살찌면 안되겠지 미안해. 그러면. 그러면. 밥을 먹을까 차라리? 고구마 말고 밥 먹을까? 밥먹으러 가자 아 어, 나도 못본것 음, 같다 좋아 맛있어 달콤삼삼 응? 맛이 어때? 맛? 뭐랄까 지구의 오미안과 용농 햇빛에 맛을 담아서 만든 커피를 깊게 우려낸 느낌? 느낌? 음. 에티오피아의. 오. 오. 귀여워. 귀여워. 너무 예쁘다. 귀여워. 진짜 얌전하네. 시스럽게 웃는 건가? 귀여워. 진짜 예 귀여워 아자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지금 시간이 시 11시 밤 11시 반인데 외출하고 와가지고 언박싱할 게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짠! 이거 제 생일 선물인데요. 이거는 공홈에서 주문했고 제 생일이라서 자축의 카드를 썼는데 되게 좋촉하네요 이렇게 생일 카드 들어있고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작년부터 지갑 선물을 얘기했었는데 작년에는 받지 못하고 올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블랙하고 이 색이랑 또 다른 것도 많았는데 친구랑 상의한 끝에 이 색이 예쁜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어요. 사실 블랙은 재고가 없었고 카드는 이렇게 세개 반대쪽에 또세장을 넣을 수 있고 동전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갑 큰걸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가방을 좀 작은 걸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작은 지갑을 좋아하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 봐! 오예쁜데 이쁘지? 예쁘다? 잘 쓸게! 생유생유 생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한번 먹을까? 맛있는 거? 맛있는... 이미 그쪽으로 가버렸어 저기? 저기? 맛있는 거? 간식? 아니면 은 차를 갈까? 버터. 버터 잘 자. 버터 잘 자. 버터. 잘 거야, 아니면 간식 먹을 거야? 버터. 잘 자. 버터, 잘자. 버터, 안녕. 버터, 안녕. 잘자. 버터, 간식은 안 먹을 거야? 간식도 먹어야지. 간식 먹으러 갈까? 아니면 버터, 잘자. 잘자. 버터, 잘자. 버터, 안녕. 근데 간식은 안먹었고요 간식? 간식 먹을구요? 간식 아니면은 잘 자. 잘 자. 버터 잘자 잘자 부터 안녕 잘자 모핑니는 뭐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 줄게. 미안해. 자, 어